내차는 내차가 된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포근해져서 이제 세차기가 딱 좋을 때인데요. 셀프로 세차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잘못된 세차 방법으로 내차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차 습관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한 가지씩 알아보자고. 뜨거운 차체와 휠에 물 뿌리기 주행 중에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거나 코너를 돌 때는 순간순간 자주 밟게 되는데 간혹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스티어링 휠이 떨리는 경우가 있지 이런 원인은 바로 디스크의 변형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자동차의 디스크 브레이크는 바퀴와 함께 돌아가는 원판 즉 디스크를 브레이크 패드로 꽉 잡아서 멈추는 원리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를 꽉 붙잡게 되면 마찰열이 생기게 되고 무려 그 온도가 800도까지 올라가게 된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디스크에 갑자기 차가운 물을 뿌리게 되면 온도차에 의해서 급격하게 식게 되고 금속인 디스크에 변형이 와서 주행시에 평소와 다른 떨림 증상이 오게 되는 거지 또 차체 역시 살짝 손만 대도 뜨겁게 느껴질 만큼 데워진 상태에서 바로 물을 뿌리게 되면 물기가 빨리 증발되게 되고 그사에 씻기지 못한 샴푸와 오염물질이 말라서 차체에 달라붙게 되고 오히려 도장면을 손상시킬 수 있게 되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세차를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상태에서 곧바로 물을 뿌리기보다는 그늘에서 후드를 열어 놓고 일정시간 대기시간을 갖고 기다렸다가 휠이나 차체가 어느정도 식은 후에 세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 잘못된 방법으로 초벌 물뿌리기 세차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물뿌리기를 잘못해서 도장면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의 도장면은 흙, 미세먼지, 철분, 타르, 새똥, 배기가스에 섞여 나온 유분 등 각종 오염물이 묻어있게 되는데 처음에 초벌 물뿌리기 작업이 제대로 되어야만 좀더 완벽한 세차를 할수 있게 되는데 간혹 물뿌리는 모습을 지켜보면 순서를 무시하거나 대충 물을 뿌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물이 제대로 뿌려주지 않은 상태로 카샴푸를 이용해서 스펀지나 밑으로 차의 조장면을 닦게 되면 남아있는 각종 오염물이 쓸리게 되고 엄청난 스크래치를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을 뿌릴 때도 순서와 방법이 중요한데 우선 물을 뿌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뿌려서 각종 오염물이 아래쪽으로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범퍼 하단이나 스테프 하단 쪽에 오염물이 집중적으로 묻어있기 때문에 하단 쪽은 좀더 신경 써서 뿌려주는 게 좋아. 카샴푸잘닦고 다시 물을 뿌릴 때도 역시 위에서 아래로 뿌려주고 문과 트렁크 등 각종 틈재 오염물과 비눗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뿌려주어야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야 세차 후 제거 안된 물기 셀프 세차를 하거나 특히 자동 세차를 한 후에 간혹 급한 마음에 물기 제거를 대충 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내 차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방법인 거지 대부분 셀프 세차장이나 자동 세차장의 경우는 일반 손 세차장과는 다르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지하수는 강판의 부식을 빠르게 촉진시키고 또 유리와 도장면에서 햇볕이나 열에 의해서 자연 건조가 될 경우 잘 지워지지 않는 유리의 물 식 자국과 도장면에 워터 스팟을 남기게 돼서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할 때도 세 단계 과정을 지켜서 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적셔꼭짠 드라잉 타올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문틀이나 도어 캐치 등 틈에 고여있는 물들을 에어건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불어내고 세 번째는 잔물기를 타올로 닦아내서 끝내면 되는 거죠 에어건과 진공청소기 사용방법 자동차 실내의 먼지와 각종 오염물을 불어내고 빨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어건과 청소기의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내 차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의 전면부를 에어건과 진공청소기가 있는 쪽으로 향하게 해서 실내 세차를 시작하는데 이게 첫 번째로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에어건과 청소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실내쪽까지 당겨야 하는데 에어건과 청소기의 호 수가 자동차 외부의 차체나 필러 같은 곳에 다 부딪히면서 깊은 스크래치를 만들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내 청소를 할 때는 전면 주차보다는 후면 주차를 하는 것이 호스가 부딪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에어건과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도 요령이 필요한 게 호스는 아래쪽으로 당겨오고 한 손은 에어건과 청소기 흡입부 부분을 잡아주고 한 손은 호스를 잡아서 호스가 차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컨트롤하면서 사용해야 차체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썬팅된 유리에 유리 세정제 사용 썬팅 필름은 뛰어난 내구성이 있지만 정해진 수명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색상은 변하고 낡게 되는데 무심코 했던 청소 방법이 오히려 썬팅 필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같다 우리가 유리 안쪽을 좀더 깨끗하게 닦으려고 워시액을 희석한 것이나 유리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당장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강력한 세척력이 필름의 코팅 부분을 손상시키고 변색과 변형을 촉진시키게 되는 거야 필름의 구조는 생산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4개에서 많게는 7, 8개의 복잡한 구성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그림처럼 돼 있고 세정제가 코팅층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리 안쪽을 닦을 때는 물의 적신 타월을 꼭 짜서 사용하거나 요즘은 썬팅 필름에도 사용 가능한 전용 세정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게 썬팅 필름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먼지털이개 사용 세차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황사와 미세먼지, 흙먼지가 쌓이고 또 세차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먼지털이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의 도장면이 단단해 보이지만 먼지털이개를 사용할 때 각종 오염물이 같이 쓸리면서 크고 작은 스크래치를 만들고 깊은 흠집까지 만들게 되는 거지 이렇게 먼지털이개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스크래치가 누적되고 그림처럼 도장면이 매끄러워야 정반사가 되고 광택이 유지되지만 스크래치가 누적되면 빛이 난반사가 돼서 광택은 사라지게 되고 오염도 쉽게 되고 고압수로 물을 뿌려도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차를 해야 할 때도 힘을 줘서 닦아내야 하고 또 스크래치가 생기고 도장면은 연속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먼지 털이에 사용은 가급적 삼가하도록 하고 참았다가 세차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세차를 할때 나도 모르게 차를 망가뜨리는 습관 몇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나도 그러지는 않았는지 생각니다 해 보시고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가까운 세차장 가셔서 상쾌하게 세차 한번 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내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 <목소리>